공 이어받는 한준혁 데상트의 공격 그대로 올라갑니다 두점 깔끔합니다 경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한준혁의 외곽포 한준혁 또한번 갑니다 정확합니다 득점 실패 한준혁 이어받았습니다 이승배 앞에 두고 두점또 들어가요 한준혁 한준혁 선수 대단합니다. 다 운동 한준 선수들이라 다 농구를 잘 하니까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한준혁 올려 놓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타점이 좋고 굉장히 좋네요. 다 좋네요 지금. 한울건설도 예. 바로 맞받아칩니다. 한준혁 이번엔 왼쪽 코너 <웃음> 정확합니다. <웃음> 한준혁. 이야 아주 좋습니다. 예, 굉장히. <웃음> 김기성의 키가 와이드 오픈! 한준혁! 뭐. 갑니다! <웃음> 또 들어갔습니다! 야, 한준혁!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한준혁. 15대 12! 대단합니다 예 정말! 김태훈이 한점 만회했습니다만 머리도 좋은 선수 같네요 참 그렇습니다! 김기성도 <웃음> 한준혁에게 응답합니다! 야 오늘 재밌네요 17대 12! 그렇죠. 저거는 파울 안당하고 받아 니다18대 16. 야다 따라왔습니다. 다 따라왔습니다. 한준 비어 있는 골밑을 향해서 레이업 성공. 그렇습니다. 일단 네. 유창석이 기선제압에는 네. 성공했습니다. 일단 조선대학교는 처음부터 패턴 플레이를 시작했고,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좋습니다. 네, 그대로 네. 리바운드를 잡았다면 네. 쉬운 득점으로까지 연결될 네.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한준혁 스크린 받고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한준혁 선수가 굉장히 기가 좋습니다. 리바운드 스크다 냈습니다. 재 네. 껴내고 유창석 안쪽 날트했습니다. 예. 동점 만듭니다. 조선대학교. 아 하지만 어허어. 한준혁이 한준혁 이를 지켜볼 수 대단합니다. 없었습니다. 예 슛이 뭐 그냥 아주 잘 좋네요. 예. 다시 한번 리드는 예. 데상트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7대 오. 예. 한준혁 이게 결국에는 한준혁 선수 오픈 찬스를 네 준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레이업 몰려났습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네. 데상트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한준혁과 유창석. 예. 탑에서 김기성의 도점!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예. 현재까지 데상트가 예.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6점 차이 리드 가져가고 있으면서 예. 확실히 경기 도중 느껴지는 여유라던가 예, 예. 실수를 했을 때골 밑에서 또한번 유창석! 예. 드라이빙은 안할것 같은데 예. 한준혁 예. 왜냐면 지금 힘, 힘으로서 피지컬로 못뚫고 있거든요 안준혁선수 그렇습니다 예. 피지컬의 우위로 수비를 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오! 럭키 샷 터졌습니다 꼴밑까지 예. 가서 막았으면 금방 막을 수 있는 수이었거든요 한준혁이 예. 탑에서 득점 실패 또한번 외곽장전 이번엔 예. 적중합니다 예. 아, 경기 한준혁, 종료 한준혁 선수 굉장히 한준혁 한준혁이 뒤로 패스 건네줬는데 끊겼습니다. 그대로 외곽 연결 적중합니다. 김정년. 한준혁이 다시 한번 갑니다. 맞받아칩니다. 불패 하지만 왼쪽에 있던 박진수가 마무리했습니다. 3대 3 동점. 한준혁. 근데 태양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다지 뭐 패턴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네. 태양모터스의 공격. 장동영 외곽 인앤나웃 한재규의 리바운드 한준혁이 쏘지 않고 지금 갑니다 두점 적주 9대7 대상태의 공격 한준혁 그대로 돌파 빙글돌아서 오른손 내이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방 측. 아 정말 멋있네요 네또 예. 하나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예. 만들어냈습니다 한준혁 한준혁 선수는 운동을 뭐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몸이 지금 네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신발이 또 한쪽 벗겨졌습니다 예 태양모터스 오랜만에 득점 하나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태양모터스는 김정년장봉영 선수가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김기성의 스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오른손 마무리 이렇게 되면 이 순간부터 양팀 모두 팀 반칙에 걸리게 됩니다. 김기성 선수는 슛이 안 들어가도 본능적으로 계속 쏘네요. 예. 네. 저렇게 보면 또 들어갑니다. 슛이. 본인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오우. 한준혁의 마무리. 네. 박진수 레이어 예. 올려놓습니다. 박진수 선수도 좋습니다. 예. 계속되는 시속 게임. 17대 17. 한준혁. 왼쪽 파고듭니다. 전파 선택. 뱅크샷 성공. 높은 포물선. 아 핸드오프. 장동영 아 패스 잘렸습니다. 아 한재 게스트. 지금 굉장히 아쉬운 수치네요. 파울하면 안 됩니다 이제. 네. 한준혁 돌파에 들어갑니다. 득점이죠 상대 반체 한준혁도 대단합니다. 예. 에너지가 아, 엄청납니다. 상트 에이스 한준혁이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네저 상황에서 혼자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게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빅맨들에게 전혀 위축되지 않고 본인만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한준혁 뛰면 뛸수록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네. 예. 추가 절트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손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한준혁 선수가 맞이 합니다. 네. 제또 이거 어떨까요 이제 저 선수가 좀 심장이 큰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김기성이 공 건네 받았습니다. 한준혁 골밑 돌파 시도 오른손레이어 예, 올바릅니다. 예. 네, 역시 한준혁 선수 골밑에서 예. 사이제 우위 마지막까지 사면했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준혁이 김기성에게 제껴내고자이트라인 점퍼 성공. 예, 그렇죠. 쉬운 수술로 가야 됩니다. 체력전으로. 예. 김태현 선수도 많이 지쳐 보이네요. 예. 한준혁. 오랜만에 하나 만보나요 왼손 득점! 예, 좋습니다. 예. 이재협과의 투맨게임 예, 그래도 경기를 하네요 12대 11 이승배가 띄워줬고요 한준혁의 스틸 보여줍니다 두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한준혁 푸백 이재협 예. 골밑에서 심판의 휘슬. 안 그래도 지금, 지금은 이제 한준혁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네. 팀의 리더로서 네. 김태훈 충분히 지금 지금 김기성 선수가 해줬거든요 네. 뭐라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준혁 그렇죠 한재규를 활용해봅니다 예. 한채. 지금 패스 두 개가 어쨌든 팀을 살리고 있습니다 한준혁 선수가 네. 본인이 직접 해결 못하더라도 예. 팀의 빅맨을 그렇죠, 활용해서 트맨 그렇죠. 게임으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리더는 네. 되거든요 체력적인 그, 부분에서 분명히 예. 부담이 예. 생길 수 있는 예. 시간대로 의욕이 적어두었습니다.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준혁. 예, 저를 필요가 없습니다. 피앤파 예. 외곽장전. 깨끗합니다. 그, 이재혁. 결국 상대한테 기회를. 한준혁 선수가 지금 안받고 계속 뛰고 있거든요. 지금 네.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에는. 예 한준혁과 이승배의 매치. 허허 오, 나이스 반대편 패스. 반대편 길게. 예 외곽 예. 만들어지진 예. 않았습니다. 저 선수가 머리가 좋은 선수입니다. 예 이승배. 스텝백. 두점 선택. 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김기성에게 열렸어요. 두점림 네. 통과. 지금 저 코너에 슛이 계속 안들어가니다링너맞습니다 네. 알아야 되겠다 선수들. 한점 한 만회했지만. 어, 여기서 버리나. 한준영. 아! <웃음> 여기서 선수다. 하나 해줄 줄 알았습니다. 20대 14. 예. 네. 대상트 우승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한재규의 자유 네. 투 들어갑니다. 아! 대상트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KB국민은행과 네. 함께한 리브 m 3온3 코리아투2 0 2 2 코리아리그 남자부 결승 대상트가 한울건설을 꺾고 우승을 거머쥐니다 네, 정말 재밌는 경기